아니 갑자기 이렇게 일찍 출근하기 있기 없기 있기 근데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회사 건물 사라지기 있기 없기 인내만 이렇게 레모네이드 가판때에요 지금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컴퓨터에 어떠한 그 오류에 의해서 월드가 음음뭐 음, 포맷을 하는데 그 백업이 음. 오늘이 공모전 마지막 날이에요 공모전 작품들을 둘러보게 생겼는데 이게 왜 간호나 출근들을 안하나 오늘 출근시간 8시 30분까지입니다 지금 몇 시인가? 8시 2 0분요 그래 어쨌든 근데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페이지가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에 이게 몇 개야 5개, 10개, 15개인데 8페이지가 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작품의 수가 100개 이상입니다. 예, 네, 100개 이상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어, 진짜 어쩔 수 없지만 좀 빠르게 넘어가야겠다. 아니, 방금 연과장의 어? 목소리가 들렸는데 출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제가 지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빨리 그 회사 문 밖에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문좀 열어주게나. 아 그러면 제가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가 어디 가셨죠? 양비야 이거 봐. 회사 허... 어디 있어? 딱그 표지 아니야? 회사가 사라졌다. 회사... 사라졌다. <웃음> 급하니까 급한 대로 일단 다른 사원들 출근하기 전에 우리 먼저 검토를 하고 있자고. 일단 쭉쭉쭉쭉 보겠습니다 일단 오 오호라 아, 이런 이런 겹쳐진 저 뭐라 그래요? 글리치 효과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아 그렇죠 예. 음 글리치스러운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2 D 사인이 이거보다 더 못났어요. <웃음> <웃음> 어 제가 저희 뱃지 만들 때도 2 D 보고 <웃음> 사인 가지고 좀 뭐라고 했었는데. 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 어, 어, 어, 자네 왔나? 음, 네, 음, 음, 이제 아 이게 뭐야? 약간, 아, 장난쳐 왜? 나랑? 약간, 아니 장난쳐 그랬잖아요. 나랑? 내가 그런 정도로까지 가스라이팅을 하진 않았지. 확실하세요? <웃음> 아요렇게야요거는일 코는 절대 불가능. <웃음> <웃음> 어일 코는 불가능이고, 그리고 저희가 아쉽게도 생산 단가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아 그렇긴 합니다 이게 네. 팔등뭐 이런 장식 이런게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아 요런게 아쉽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쁘거든요 예쁜데 이게 다 단가야 책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단가가 어, 이것도 다른 천이것도 다른 천이것도 다른 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아 이게 다 단가라서 이게 참 아쉽다 이런게 하이튼가 아 진짜 제대로 한다면 저희 T 파리를 <웃음> 됐어 티파리 회전 한번 해볼까요? 티파리 이거 염따님한테 잠시만 우리 사무실로 2디사원님 그, 예? 저희 회사 주소가 바뀌었거든요? 아 바뀌었나요? 어유 왔습니다 어, 아니 관상가 김병철 양한 번. 가 <웃음>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나라사라 한국사라 아, 요즘에 너무 이어 <웃음> 요즘에 아, 아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시겠어요? 5 4 네. 3 2 1뭐 이수근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마피아 고, 고등학교 3학년 아니 진짜 이수근이요? 아닙니다 오늘 투디님은 셀럽입니다 예. 아, 아 그럼 셀럽에 옷을 입고 오세요 예, 네, 원래 옷을 입고 오세요 원래 옷자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5 4 3 2 1얍아 와 진짜 빠릅니다 빠르게 빠르다 진짜 빠르다 근데 우와 아 이제 우리 크리에이터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을 맡아주실 C&N 대리님 그리고 이쪽이 차. 생산 과정을 맡아주실 연과정입니다 아. 둘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이 여기 C&N 뭐 뭐라고요? 네 이쪽이 대리요. 커뮤니티 담당이고요 아. 네, 그리고 커뮤니티를 제일 <웃음> 못할 것같아 <웃음> 이쪽이 아예. 이제 실제로 그 바느질 하시는 분이죠, 맞죠? 아, 아. <웃음> 예, 예. 바느질? <웃음> 바느질 과장된 거였어요. 이게 혹시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못하는 걸 맡겨가지고 성장해라 그렇게 들어온 거죠. 여기 크리에이터님. 아, 네, 네, 네, 네. 제가 커뮤니티 담당인데 혹시 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죠? 아, 아는 게 없습니다. 뭘 한다고 절 판단하시죠? <웃음> 아,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직책을 정할 때 선풍기에 이렇게. 쪽지를 날려 가지고 정하거든요. 어? 아, 그다음에 어, 저희가 지금 동양으로 디자인 받았으니까 함께 보시죠. 아, 좋습니다. 오. <웃음> 와! 이야. 와! 힙합니다. 힙해요. 와! 잠깐만 연비 이거 바느질 난리 났는데요. <웃음> 아, 잠깐만요. 저 바느질 어떻게 하죠? 이거 야, 우리도 레이저 프린팅 써요. 우리 프린팅으로 바꿀까요? 생산 어, 방법을? 내가 프린팅으로! 어 이거 좀 바느질 좀 기웃기웃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양이 그러면 안 되겠구만 지금 생산 들어가서 10년 뒤에 받는다니까요 너무 신상입니다 <웃음> 너무 신상 2디탄생일을 <2D> 적어놨어 <웃음> 아 신상 디자인이에요 신상 디자인 아, 신상이 그 신상이 아닐텐데 예, 네, 신상 디자인입니다 오 요거 이런 거오 일코 쌉가능 최소한의 색을 사용, 장난꾸러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동작과 약간 일을 말로 하시는 분이네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디자인에 <진짜> 대해서 <웃음> 입털기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음... 브레이브 정 음... 나쁘지 않은데. 야 이거 뭐야? 아 잠깐만요. <웃음> 아 합성 샷이래. 우와 뭐야? 근데 심지어 요거 지금 이렇게 써줬거든. 방송에 노출되거나 영상 썸네일로 각오해라. <웃음> 어 <웃음> 이렇게 할수 있으면 한다고 너무 예쁘잖아. 안돼 아, 아저 모자가 우와 저거 진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수 있으면 한다고요. 야 이게 와 진짜. 어? 신상치 않은데? 어? 저 이런 디자인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오우, 잠깐만. 우와 이 뭐야? 오 잠깐 와, 뭐야 이거? 와 예뻐. 이야! 미쳤어! 글리치! 미쳤는데요 이거? 우와!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글리치 버전! <웃음> 이야... 이건 좀 큰데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웃음> 근데 우리... 우리 디자인 예. 동향했는데 이런 게 들어온다고? <웃음> 어... 이게 좀... 감사합니다... <웃음> 감,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잠깐만 어, 이분 또 실물 올려... <웃음> 잠깐만... 어머 어? 찬성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디님 찬성하셨습니다 내 네, 써있는 거 맞나요? 어네 맞네요 썸네일 뒤졌다 너너 <웃음> <웃음> 뒤졌다 일단 후드티인데 하얀색 체크 버전 크롭티에 로고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언니! 근 네, 잠깐만요 푸디님 저기... 아까 왜 이렇게 크게 찬성하신 거죠? 저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웃음> <웃음> 왜 그랬지? 그 아 근데 크롭티를 입을 수 있는 인간이 우리 크루 내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뭐연기 네. 비스 빗소... <웃음> <웃음> 소리? <웃음> 어와와 어, 이거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어, 괜찮은데 이거. 너무 귀엽어야 이것도 너무 이 사람은 또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어, 어 야, 얼굴만 새개 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 아야 이런.. 야, 뭐야 이사람 왜 이렇게.. 우와 재능있다 디자인에 우와 뭐야 이건 또야 이거 너무 쟁쟁한데? 저희 후드티 몇개 더 내시죠? 야 이거 너무 쟁쟁하잖아 이거 웬일이니 우리 아예 브랜드를 내자 <웃음> 투시름 브랜드를 내자고? 무신사 같은데 하자 일 크게 키워? 일 크게 <웃음> 키울까? 일좀 크게 키데 지금 몇몇 개 무신사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올려도 될 정도이긴 진짜. 해 지금 몇 개가 여러분 어, 요런 것도 괜찮네요 약간 여기 아예 옆구리에서부터 오는 디자인이죠 요거 요게 또그 프라다가 <웃음> <웃음> 아나 진짜 원래 디자인은 명품에서부터 내려오는 에이, 건데 사실 돌고 돌아 오, 이거 이쁘다 거 이거 예쁘다, 이거. 어, 이거 괜찮다 이거 단점 예쁘다. 이건 뭐야 또 투시룸 투시룸을 활용한 후드티 맨투맨 디자인 컬러 아 그린 아이보리 브라운 블랙 화이트 이 정도면 생활하면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 PPT를 만들어왔어 이건 그니까 근데 아 단가가 아 단가 아 근데 이거 진짜 아쉽다 아 단가 릴리 진짜 <웃음> 정말 아하 <웃음> <웃음> <웃음> 야 진짜 선순데 이 사람은 글 제목이 회사에서 일 안하고 굿즈 디자인하기 인걸 보니까 아 디자인 쪽 종사자 어깨 종사자 분이죠 야 이건 본인 회사에서 만약에 진짜 그냥 디자인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옷 만드는 회사면 연락 줘야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건>. 오... <웃음> 아 근데 저건 진짜 무신사가 좋아할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약간 진짜 뭐, 힙하게 오버핏에다가 그죠? 약간 오버핏에다가 등짝에 그러니까, 1번 로고 겁나 크게 개크게 개크게 그냥 그리고 3번 로고 앞에다가 그렇지 이렇게 받고. 어, 이러면은 오, 참나 음. 지금 싹다 둘러봤는데 어떻게 뭐2디님잘 보셨나요? 어 아주 잘 지켜봤습니다 몇몇 분들은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 단계까지 넘어가 줘야 하는데 일단 각자 좀 1등으로 치는 작품들을 좀 들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 아 그리고 두 번째 공모전은 저희 회사 공모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제 올리시면은 그 전경이라든지 내부 디자인이라든지 올리시면은 채택되신 분한테 상품 드리면서 이제 저희 서버 들어와서 이제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스킨이나 건축 여기 안쪽에다가 대가로 건축 공모전 대가로 닦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모든 게 공모로 돌아간다는 점 <웃음>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의류 회사 종사자분들 해가지고 이제 투시룸 브랜딩화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분이 혹시 계시면 아니 난 몰라 혹시 계시면 몰라 그냥 한번 일 벌려보는 거야 무신사 진출하는 거야 그냥 몰라 이제는 난 모르겠다 이제 자 한번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c n p 네 아이장님 음 검정 맨투맨 하얀 맨투맨 이렇게 해서 저요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하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아기 고양이장님 요거도 대단합니다 요것도 솔직히 말해서 요거는 내는 <웃음> 너, <웃음> 너 프리젠테이션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네 그리고 밑에 게 되게 좋았어요 이 하트도 그렇고 되게 2D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 음... 그리고 2D는 사실 조금 귀여우면서도 키치한 느낌이 한 번씩 있잖아요 진가요귀여우면서 키치한 느낌요 <웃음> 키치요? <웃음> 살짝 이렇게 좀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웃음> 어, 요거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생각 했습니다 야기인간님 음, 약간 글리치 스타일 어 글리치 스타일 저도 지금 글리치 스타일 픽했거든요 하얀별님 음 아이고 이거? 이거 거의 뭐와 너무 압도적이긴 <웃음> 하다 진짜 이거 좀 이거 선수야 여기 쪽은 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뽑히신 분들 있죠 그냥 멤버들이 픽한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제가 치킨 한마리씩은 선물로 드릴게요 그냥 일단 와우 어? 그리고 투디님 마음속에 1등 왜 병원 안 뽑으셨죠? 예? 그분이야? <웃음> 그.. 논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웃음> 예, <웃음> 그, <웃음> 아또 어... 셀럽이시라 아 맞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렇죠예그걸또 셀러빗이셔서... 너무 티내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티내면.. 너무 티내면.. 미쳤나.. 티 내고 싶단 거잖아 아 근데 이중에서 굳이 굳이 굳이 굳이 딱 우승자를 뽑아야 된다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청자 투표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일단은 받아보기나 할까 진짜 투표를 번호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저부터 1번 2번 아이장님꺼 3번 아기고양이장님꺼 4번입니다 네오님 4번입니다 요게 5번입니다 야기 인간한번 투표를 한번 여러분 그냥 쳐보시겠어요 일단? 채팅창에 뭐가 좀 많은지 한번 봅시다 1번, 5번이 상대적으로 맞네요 1번, 5번에서 이제 그래도 멤버 투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아, 그럼, 예, 1번, 어. 5번 중에 멤버 투표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 이건 제가 골랐으니까 전 여기 서 있을게요 전요거요다 이쪽인데? 하하하 <웃음> <웃음> 큰일 났군요 큰일이구만 지금 1번, 5번이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요거는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해보시죠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요거 여러분들의 취향 한번 알려주시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짜 관계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어 진짜 만약에 이런 디자인 다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은투시름 브랜딩 가자! 어일 키워보는 거야 어 좋습니다 일 키워보는 거야 맙상사 퇴근 퇴근 빰빰